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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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사한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권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44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OOOOOOOOH <music> 제가 노를 대표해서 최태순 장원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일찍에 저희를 손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저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사 거룩한 화란한인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와 질병과 또 새로 시작된 코로나 변이동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저희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주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는 그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울부디으며 기도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질병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조상목 청년, 이제 질병을 진찰을, 질병에 대한 진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 믿음의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잘 치료될 수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독 선수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담대히 발의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웃음>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어린이들 저를 좀 봐주세요. 핸드폰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봐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지요 이것은 마치 어떤 날과 같냐면은 엄마의 생일과도 같아요 누구 생일 같다고? 엄마의 생일과도 혹은 아빠의 생일이라도 괜찮아 아빠의 생일과도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이 날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또는 엄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바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지요 그런데 아,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안식일이 언제인가 또는 안식일을 그날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은 내가 누군데 안식일을 지키러 오느냐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생일에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와 네덜란드에 와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해 못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일날 네덜란드 아이들이 생일 파티한다고 거길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될 친구가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거길 가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나도 놀랐지만 하나님은 더 놀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이 엄마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친구가 나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한테 갈까 친구한테 갈까 엄마한테 가야지 그치? 왜? 내가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물론 어린 여러분 엄마는 그날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친구 집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또 차에 태워서 아팔랜도 하기도 하고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엄마가 그날.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쫓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참 섭섭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을 여러분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의 생일이 언제이냐 언제가 바로 그 안식일이냐 이 말을 잠시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가 안식일이죠? 안식일 언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안식일은?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6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한 바로 그 다음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을 때 눈을 떴잖아요 바로 눈뜬날 그날 해질 때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바로 그날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안식일 그 엄마의 생일 그런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아들, 딸들 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이들은 잠시 나가셔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459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